아 하지만 요리해야 <웃음> 마늘 넣었어 응? 여기 서탕아 소상... 설탕 아니야 이거 없으면 서탕 대신 그리고 그 가루 이거야 이 가루 그리고 넣고 응 음. 음. 굴소스 응 어. 음, 마지막 번다김 소다 음. 근데 많이 주지마 많이 주면 많이 넣으면 안돼 고추기름 어. 색깔 아 없으면 똑똑해 근데 있으면 더 예뻐 <웃음> 뭔데 <웃음> 머리랑 놈 <너무 웃음> 다시 지 그리고 마지막 번 호주 이미 호주 좋아서 만만만아 좋아. 그냥 어떤 사람 호주 안주면 안주면 또더 했어? 이미 좋아, 이미 좋아 보통 이렇게 정도 괜찮아 이미 좋았어 이거 아니죠 음. 마음 대로 해 응. 응. 그리고 원래 만루도 반야, 반 정도 어, 미미를 먹고있어 두귀두근 하고 있는가? 응반 정도돼 응. 미미만 넣어줘 응. 응. 왜? 섞어야돼 응? 섞어야돼 섞어야돼 섞어야돼 섞어야돼 섞은 후에 응. 조금 기다려 지금 이거 응. 섞어야돼 이 응. 음식 이름은 뭐야? 냄 네. 냄농 m e no, don't n o w I won't get on i 으면 n 숙성을 해. 응. 기다리는 거. 어, 기다리는 거. 숙성하는 거. 고기 숙성해서 먹으면 더 맛있죠. 내일 먹어? 응. 어제 완성면 먹고 내일 구독 다고. 오늘 로만이랑 먹을 거. 내일 먹이 양 만들어야 돼. 이거를 숙성시켜서 구워서 먹는다. 응. 그거 또왜 그렇게 들었어? 아? 어? 얘를 왜또 이렇게 뜯어 왜, 왜 몰라? 이 사각도 뜯었어. 왜 응? 이걸 이렇게 놓지. 다 뜯었어. 네, 아주 잘 뜯었습니다. 어 사람도 뭐였죠? 네. 랜랜랜 랜. <웃음> <웃음> 냄새 있어? 네, 새우를. 응, 새우에 값 버려야 돼. 그리고 여기 지금 믹스 해야 돼. 갈아. 응, 믹스 갈다. 응, 냄새, 새우 냄새. 초, 초 음. 진짜 좋아해. 됐어, 성공했어. 닭에드 이거 어묵 비슷하게 먹는 거야? 아마. 다에드 원래 새우 많이 안 좋아. 음. 이거 사용해. 대신 왜냐면 새우 많이 어 새우 많이. 비싸니까 새우를 안 쓰고 그 타피오카. 음 대신 아니면 뭐 화학 거 그래서 뭐안 좋아. 음. 그래 이거 먹어. 뭐 아, 진짜. 요 진짜. 몸에 좋아. 많이 먹어도 좋아. 짜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어 진짜. 맛있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 맛있겠다. 뱀이 아니네. 맛있지? A few moments later. 그거 남부 사이. 아, 밑에 뭐 있어? 밑에 뭐 있어? 뭐였죠? 남부 스타일 분짜지? <웃음> 왜 왜? <웃음> <웃음> 야 나는 니거 <이거> 미미해. <웃음> 안 좋은 거나 먹으라고 니거 먹어. 미미 없어. 알았어. <웃음> 나 먹고 죽을게. <웃음> 아니 <웃음> 안녕. 아니 <웃음> 안녕. o'clock midnight. <웃음> 야너 칼질할 때손 조심해. <웃음> 이거야. 응, 그니까, 그렇게 해야지. 이거 뭐 알아? 버터. 버터. 버터. 버터. 어, 뭐. 기름, t h 그러안 돼요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금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소금 l 금 u m 원래 베트남, m Wolle, Vietnam, s a n 아마. p a n a n 남 a p a n 차맛 s a 어, t o Tonamana, Ama. 이거 e t n a m n 그냥 자연세호 아니야. 맛있었어. 양념양념 어. 까토 원래 아이토 이렇게 계란 볶. 뚝. 우리 아니야. 작은 탕기로 먹어. 우. 김이 다 좋아. 그래서 조미료도 김 그래서... 와, 냄새로 뭐, 어때? 음, 도 해. g o o 어, good, good, 근데 색깔이 o 음 아, 아니. 어? 기 게... 음, 음, 음, 음. 그 노란색 찮아 나도 괜찮아. 나응음아맥주괜찮면 좋겠다 간주식. 이렇게 보면 찮나눈나 어... 나는... 음. 너는... 그 누군지... 물는... 눈물 눈물 나 나도 괜찮 나도 아나아니도맞아나아나아나아도 감.. <웃음> 전세... 동성감 감동. 감동.